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단입니다 예저 다름이 아니고 그 제가 그 요번 주 토요일 날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알파 네트워크랑 이제 좀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출금을 진행을 하니 이제 입금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올렸는데 자 오늘 그 방금 한 시간 전에 구독자 분이 어 출금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또 제보 주셔가지고 예 한번 또 들여다봤습니다. 이게 그 일주일 전에 제가 찍은 영상 이었고요 여기서 보면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녹화 화면인데 여기에 제가 채굴한 양이 있고 어 이중에 일부를 팔아 가지고 3.519 달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 가격대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자체 네트워크에서 팔고 있는 이 거래소를 통해서 팔았고요 그래서 이 3.5 달러를 그럼 출금이 가능할까 라고 해서 여기 녹화 영상에 보면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을 아니고 이더리움 지갑이 여기 어 체인이기 때문에 이걸 이더리움 체인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USDT 코인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출금을 하면 여기 1.288달러를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 이제 2.2달러 정도를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먹게 되는 건데, 자, 그래서 여기까지 다 진행을 딱 했는데, 한 시간이 지나도, 어, 몇 시간 지나도, 그리고 다음날이 돼도, 어, 제 USDT 지갑으로는 이제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관리자한테 문의를 하니, 현재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요거를 대해서 이제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 라고까지 답변을 들었는데 이제 방금 한시간 전에 이제 구독자분이 제보를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출금이 다시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요 화면을 내리고 자이 화면으로 다시 이제 그 알파 네트워크 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근데 달러가 없어졌어요 자 제로가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출금 요청을 해도 없어요 아 그러면 혹시나 지갑으로 들어왔을까 그래서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로 연동을 해보니 여기에 하단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2.24 달러가 실질적으로 어 입금이 된거예요 하하 그래서 아 요것도 일단은 뭐 음, 현재 층 가치가 어 초반에 나왔을 때 대비해서 크게 떨어져 있긴 하지만 0 0 0 5 8 7을2 0 여기 자체 네트워크 상으로는 이 정도니까 아요 정도 가격에는 어 판매가 조금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약간의 몇 천원 정도는 거질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이 일단 좀 생기네요 자 하는 방식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그이더리움맨 처음에 여기 첫번째 알파 네트워크 익스체인지에 접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동을 하고요 여기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토큰 추가를 합니다 토큰 추가를 해 가지고 usdt 컨트랙 주소를 붙여 넣습니다 usdt 컨트랙 주소는 아래 제가 그 영상 하단에다가 따로 남겨 놓도록 하고 또는 어, 코인 마켓 캡에 들어가가지고 USDT 프라이스라고 치시면 이더리움 기반의 USDT 코인 주소들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. 자 어째 됐건 어, 알파 네트워크 자체 거래소를 통해서 이 정도 가격은 좀 건졌다라는 약간의 희망은 있었습니다. 네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